자, 여러분, 오늘은 의존성의 애고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사랑 세션에 왔는데 제가 저도 아픔이 너무 많이 올랐어. 왜냐하면 전부 너무너무 아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견성회원님들은 우리 영체마을 가족 중에 누구 하면 지독한 악성 알죠? <웃음> 되게 되게 막 미움도 세고 고집부리고 막센 분들이 왔어. 그 아가들을 했는데 그 아가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아픔을 부모한테 수치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참은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죽잖아. 그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그래서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아기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하고 얘기를 했어야 돼. 그게 부모 대접하는 거거든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절대 얘기 안 했어 왜 상대가 가해자로 느끼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이게 피해자 마음이잖아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 유괴범한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와 같은 마음이야 그게 되게 이상한데 되게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믿어야 그걸 할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못하고 자랐거든 그거를 진짜 무서운데 무서울 수고안 무서운 척하고 애쓰면서 막 해줘야 된다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보니까 가해자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 유괴범한테는 살려주세요. 안 하고 오히려 또안 두려운 척 참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피해자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의존하는 자기를 얘기해서 부모로 인정해주고 나는 자식으로 인정하고 살지 못하고 부모가 가해자가 본의 아니게 됐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난 피해자가 돼서 부모가 하,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 그건 뭐냐면 버림받으면 난 죽어 그 그러니까 시킨대로 해야 돼 그거는 똑같아 어디 유괴범한테 끌려가갖고 너 이렇게 해. 그럼 밥은 먹여주니까 시키고 응 공부도 시켜줄 테니까 해 그럼 그거 하는 거랑 같은 무의식에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의존을 많이 하는 그 의존성의 애고를 많이 버린 분들은 자기가 지배당했다고 느끼죠 자기가 사랑으로 자식이니까 이렇게 도리를 했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몸에서는 지배당했다고 느껴 그러니까 지배당할까봐 두려움이 엄청 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뭘 시키고 딱 이렇게 부모도 자기 아픔을 절대 얘기 안해 자식한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고상한 부모지 왜 이런 부모 있잖아? 옛날에 우리 그 옆집에 살던 아줌마는 너랑 나랑 죽자 이러면서 내가 요새 여러분한테 속상하면 하는 거 있지 어제 기 한테 한거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수치를 다고막 그 하는 그런 걸 하는 아줌마가 있을거야 너랑 나랑 죽자 그날 이제 아버지가 뭔가 술 먹고 수치 떨면 엄마가 이 큰딸 붙자고 그러면 그 언니가 그걸 다 받아주고 막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수치스러워 그렇지만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엄마가 그래도 그 언니는 엄마를 되게 좋아하고 둘이 그냥 엄청 사랑했거든 근데 이런 집안이 있어요 아주 엄마가 고상해서 절대 이렇게 좀 자식한테도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 되게 고상해 보이고 어른답다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멀어요 그냥 부모가 내 수치도 좀 보여줘요 너무 수치 떨어서 노상 애를 붙들고 애기처럼 아버지 흉보고 뭐. 이럼 안 되지만 적당하게 필요한 거야. 그치? 엄마가 아우 예 엄마도 이렇게 힘들다. 아버지가 에, 아버지도 속상해 이런 걸 해줘야 아기가 철이 들고 어떤 부분 인간적으로 나한테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도 의지를 하는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어. 아 근데 부모가 너무 <웃음> 너무나 그냥 어 아버님은 훌륭하시고 어머님은 완벽하시고 딱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게 완벽주의 부모 특히 수치를 싫어해서 이렇게 고상함을 쓰는 부모 밑에서만 너무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당하는 거로 느끼고 부모도 의존성을 전혀 안 써주잖아 수치스럽다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부모가 힘든 거안 보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 많이 힘들 땐 얘기도 하고 속상할 때는 막하 아, 욕도 할수 있고 이게 부모거든 부모 자식 간에 근데 그런 수치가 하나도 안 보여줘 그럼 냉랭한 거지 사이가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의존성도 얘기도 못, 그 애기도 얘기 못하는 거야 부모가 안 해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인자 이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거든 너무 완벽하게 고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큰 의존성을 싹 버리고 크게 돼. 너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버리고 그냥 시킨 대로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 어떠냐면 자기도 지배당할까 봐 두려워서 절대 의존하는 자기 마음을 얘기도 안 하고 다 냉정하게 그래서나 혼자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서로 서로 좀 의지하고 서로 힘들 때좀 도와주고 이래야 서로 정두 들고 그치? 어, 그래야 응그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랬어 인간미 없이 옛날에 절대 패한 끼쳐 남한테 그리고 또 내가 도와주는 것도 딱그 내가 도와주는 선이 있어 어, 그랬거든 그러다 내가 아픔을 오지게 많이 겪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내 그게 무너졌어요 그냥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허물어진 순간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냥 나도 보이고 남도 그냥 받아주면서 힘들어도 돕고 이게 인간이야 엄청 힘들면서 의존 안할수 없게 되면서 그냥 아무한테나 의존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나도 의존을 한한 한 번도 안 하다가 아무한테나 의존을 확 해버렸더니 또 받아주네 그러니까 뭐 의존을 해도 뭐 내가 많이 할순 없었겠지 늘 혼자 이렇게 딱꼿꼿하더라 근데 순간순간 힘든 거 얘기하면 그걸 다 받아주고 위로해 주어 이게 인간사는 맛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이 없는 거야 의존성의 애고를 인정 안 하면 딱 두파로 갈려 자기가 어떤 판인지 잘 봐요 온통 의존하는 아기야 그래갖고 온통 징징대 맨날 징징대던 아가들 있잖아 그치? 다 힘들어 근데 막 힘들어 힘들어 이것만 하고 다니는 아가가 있어 그리고 막 온통 나 숙제도 못다겠어엄마리고 때만 쓰고 부모 중에도 있지 왜 그냥 엄마는 엄마다와야 되는데 힘든 걸 애를 안쳐갖고 계속해 그면 그걸 보고 애가 징그러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의존하지 않는 아가가 돼 의존성은 수치스러워 우리 엄마를 보니까 라고 절대 나는 응. 또는 그런 엄마가 고상하다고 좋다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극단으로 간 거예요 의존성으로 인정하면 무조건 의존하거나 절대 의존 안하고 혼자 살거 그건 바보지 크게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 혼자서 다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일수록 많이 의존한다는 걸 알아야 돼 대통령이 경호원이 몇 명이요 얼마나 의지해 운전 다 해줘 밥 해줘 나만해도 여러분한테 얼마나 의지하냐 완전 애기지 여러분이 간식도 이제는 다 깎아줘요 내가 보면서 무서워 애기 마음 올라와 요새는 X가 그걸 깎아주는데 많이 좋아졌네 제가 예전에는 개발세발 깎아서,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쁘게 깎아놓는지, 아, 우리 엄마가 오늘 간식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애기 마음 올라와서 엄청 사랑받는 마음 올라와요. 그렇게 막다 도와줘. 그러면 나는 온통 의지하는 아기지. 밥차로 좀 그거 먹고, 이 가시도 어때든 발라줘요. 그러면 되게 행복해, 애기 마음 느끼니까. 응? 그렇게 하면서, 그, 그렇게 나를 해줄 때 행복하지. 어나 없으면 안 되지 혜라님 아, 이렇게 싹 해주니까 나는 또 그걸 받으면서 행복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 아,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위시 편집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얼마나 의지해 대신에 또 여러분들 나한테 의지하잖아 그렇지? 근데 의지하는 게 수치스럽다 아그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저 혼자 통나무 짓고 그런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의지를 안할수 있어 의존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의지할 건 하고, 의지 안 하고 혼자 자립할 건 하고. 그게 중도야, 적당해. 그래서 인간미도 느끼고 마음 열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내가 그래서 좀 받아주고, 일방 통행을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야. 무조건 나만 이해해줘.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는 게또 어딨어. 둘다 열등인 거야. 수치스러워서 도와달라 소리도 못해 그 열등이가 도와달라 소리 못하는 자기 존재가 수치스러워서 이런 열등이가 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나는 희생해야 돼 남을 도와주기만 해 이런 열등이가 되는 거야 의존성으로 완전히 함몰되는 거예요 그런 의존성인 애고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지배하는 애고가 돼 절대 의존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배하는 강자로 의존해 사실은 내가 의존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냥 응.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되게 의존하고 있는데 나는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니네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챙겨준다 이렇게 있는 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의존성과 응. 그리고 내가 지배하는 애고 하나거든 그래서 의존성이 온통 의존성이 나기는 지배하는 마음도 버려요. 의존을 인정 안 하려고 지배하게 되거든. 음, 그래서 자기 지배하는 줄도 모르고 지배하게 돼. 그러면 그게 또 부작용을 나요. 지, 진짜 사랑을 못 받고 내가 편히 쉴 수가 없어. 진짜 팍 의존하는 마음을 느껴야 지배할 때또 멋있게 지배해 주는데 그냥 써버려. 그러니까 지배 안할때 하고 해야 될때안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걸 봐야 돼. 그래야 편안해져. 늘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힘들게 쓰거든. 딸려가고. 그래서 의존하는 애기.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버림받을까봐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애기가 그 마음이 인정 안 하니까 수치를 떤다. 지배하는 애고로. 지배하면서. 사실 그 지배하는 게 지배가 아니고 집착이고 너 없이는 안 돼. 사랑 좀 줘. 이렇게 의존하는 악인데 의존하는 애기 지배를 하니까. 상대를 힘들게 하고. 지배가. 진짜 가르치고 이런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지배를 못하고 힘들게 한다 상대를 그리고 나도 힘들게 한다 온통 짐을 다 지고 내가 해야 된다고 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직선 풀리는 거지 지배하는 애고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완벽주의자들이 그래 그러면 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 생각해봐 요즘은 나는 어때? 다 버리고 여러분이 다 챙기게 하고 내가 큰거큰 큰 거만 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소한 거로다 생각을 해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역할에 맞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또 사소한 거막 챙기지 그때그때 그러니까 니까그 그때 역할에 맞게 딱 쓰게 되는 거야 어,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쓰려면 그 의존성의 애고 어, 그걸 인정해야 꼭그 의존성의 애고가 지배하는 애고를 쓰지 않게 돼요 지배하는 애고는 진짜로 의존성이 아닌 음. 딱 자기 우월이가 올라와서 가르치거나 할때 써야 되는데 그 의존하는 아기가 쓰니까 말을 안 듣고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음,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의존하는 아기들이 왔어. 그래서 그나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막 나한테는 막 고집이 올라오고 막 미움을 쓰면서 개살기를 썼거든? 근데 요번에는 그냥 진짜 아픔이 아기가 너무너무 의존하는 아기라 그걸 인정 못했던 거야. 부모한테 부모가 수치지고 확 버릴 때 그게 너무 아파. 이게 너무 의지하고 너무 두려운 아기라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평생 그걸 참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정말 비이체가 돼서 이 복부 있는 데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막 푸득푸득 껴. 그 정도로 올라와요. 근데 그 아픔이 근데 그 속에는 그걸 알았어. 너무 사랑이 많아. 부모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버림받을까봐 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막 아까 소리 지른데 뭔가 너무 사랑이 많아.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움도 크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청 집착하면서 이 두려움이 큰데 이거를 수치당하니까 이거 인정 못하고 자기 의존성 인정 못하고 얘기가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아까 하는 내내 진짜 어, 오늘은 사랑 세우셨는데 아픔이 정말 너무 진하게 올라왔는데 그 의존성 애고가 클수록 되게 되게 아픈데 그 아픈 이유가 뭐냐면 되게 되게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고 부모를 사랑해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도 큰거야 의지하는 마음도 큰거야 많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의존성을 인정 안하면 그 사랑을 모르고 죽게 되는거지 그래서 알고보면 여러분 중에서 나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아가일수록 사실은 사랑이 큰거야 근데 그 의존성을 인정 안해서 어때요 사랑을 쓰기는 커녕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공부도 안 되고 속만 썩이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의존성, 요 악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아주 아주 약자가 큰 거지. 의존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 약자가 크면 어때요? 강자도 크지. 약자 사이즈만큼. 강자는 신성. 영체님이죠. 엄청난 사랑. 그래서 요 의존성의 아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사랑받고 싶은데 못 받았던 아픔을 인정할수록 사랑이 아주 아주 크게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그게 나쁘다고 하면서 그 약자 마음 인간 마음 다 버리니까 짐승으로 지배하고 살겠다고 나 의존하는 거 수치스러우니까 인정 안 하겠다고 가해자로 살아서 되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견성위님들도좀 봅니다 자기가 이런 분 있어 지금 내 강의 들으면서 아유 나는 의지 안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아까 우리 님할때 그분이 아버님이 80이 넘었대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50 넘었잖아. 근데 본인의 의존성을 절대 인정 안 하지. 나이도 이렇게 먹고 예전부터 뭐 아버지 없이는 그리고 시골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물었지. 아기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때? 그랬더니 바로 울음 터지더라고. 바로 너무나 세상이 빈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자기가 머리로는 인정하지 못해도 그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사라져야 하는 거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느껴지잖아 그치 한 번도 인정 안한 거야 여기가 그저 의존하는 아기를 그러니까 엄청 자기가 의존한다 그러면 내가 물었어 그러면 부인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냐 부인이 없어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의존을 안해 온통 의존하고 있어 엄마 아빠 자식 내 자식한테 의존하네? 자식이 사라지면 <웃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아? 지금 공기에도 의존하고 있잖아 온통 물 없으면 사나 하다못해 커피 기호옥련대도 커피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그 상실감이 생각해봐 여러분 <웃음> 설탕이나 소금에도 의존 안 하는 게 없는 거야 모든 게 의존성이야 알고 보면 근데 그걸 인정 안해 내가 그거 의존하고 있다는 거왜 인정 안 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알고 보면 다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아픔 인정하고 나는 그러면 저절로알수 있어 아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이구나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옆에 사람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하고 내가 좀힘든건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돼 온통 그냥 때로 의지하거나 무조건 아니면은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나 혼자 한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의존하고 그 의존성을 받아줄 때되게 우리는 하나구나 우린 서로 사랑하는구나 우린 이렇게 살수 있구나 그런 그런 마음을 느끼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걸 거야 온통 나를 의지하고 힘들게 하거나 또는 절대로 자기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딱 감추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친구인가? 이런 적 있잖아 근 온통 맨날 징징거려. 그럼 쟤는 지 힘든 거밖에 몰라. 이러지. 서로서로 서로 도와줄 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온통 여러분이 나한테 의지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의지하잖아. 맨날 찾잖아. 내가 어, 나는 스승이니까 너어 우리 제자들한테 의지 안 해. 이러지 않잖아. 온통 찾고 누구야? 부르고 막. 그게 뭐야. 의존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야 제자들도 여러분도 자존감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서로서로 서로 그래야 돼 서로서로 서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의존성을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픈 아기를 보고 인정을 안 하면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힘든 일을 서로 같이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세요 그러고 보면 달라 보여 집에 있는 우리 부인이 없으면 어떨까? 그럼 눈물이 나오지 나는 그렇게 의존성 청산했거든 음. 어떨 때아 누구가 없으면 어떨까 근데 또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 아 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내가 엄청 그 아기한테 의존했구나 의지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 나라가 없어지면 일제 식민시대 때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의존했던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치? 온통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의존하는 자기 아가는 사랑이랑 의지하는 거야 사랑이라 그걸 인정할수록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이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되 홀로 소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잘쓸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